짜라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죠? 예, 아 지금 아저 오늘만 해도 처음에 두번 했어요. 여름 캠핑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이 덥고 습하고 한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에어컨까지는 살 여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여름 캠핑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못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바로 바로 서큘레이터 아닙니까?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블루필이라는 휴대용 선풍기 강자인 회사에서 만든 크루카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만 미리 암페의 배터리 용량 색상 조절이 가능한 LED 핸들바 급초음파 모기벌레 퇴치 기능 빅사이즈 오염날개 크루카 크루카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열어주시면 파우치 그리고 요게 삼각대 삼각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한번 열어 주시면 짜잔 이렇게 크루카 이렇게 있고요 핸들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루카 크루카 일단 삼각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각대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각대를 체결하는 부위가 어, 기본 원래 이제 저희가 아는 이 C사의 거는 이렇게 체결을 하고 한번만 이렇게 꺾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체결을 하고 나서도 약간 이 헐렁헐렁 하거나 약간 돌아가면은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볼트 형식입니다 돌려서 돌려서 체결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루카요. 프루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명입니다 조명. 지금은 약간 이제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녁 때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여섯 가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깔은 노란색을 띠는 주광색 그리고 하얀 빛을 띠는 주백색 두 가지고 각각 3 단계의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강도가 조절이 되면서 여섯 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크루카. 캠핑용 선풍기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크루카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인체에 무해한 극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해충이나 벌레가 근처에 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체에 무해한 20kHz에서 55kHz의 히든 소음파 발생장치로 모기, 해충, 곤충, 쥐까지도 퇴치합니다 인체 무해한 방식으로 평온한 캠핑을 서포트합니다 이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삑 소리가 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 기능 하나로 크루카의 장점은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캠핑이 너무 좋은데 여름에는 벌레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라미님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세계 유일한 벌레 퇴치 기능이 탑재된 선풍기인데 말다 했죠 뭐. 솔직히 선풍기 기능이 조금 딸려도 벌레가 싫다 하면 이거 살것 같아요. 초음파 벌레 퇴치기 싼게 2, 3만원 비싸면 5, 6만원 하는데 6만원대 선풍기 가격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기능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능이 있다는 데에서 저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요리시범먹어 줄게 이 조명을 끄고 여기만 눌러주면서 이 초음파 부분만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풍기나 조명 필요 없이도 초음파만 사용함으로써 이 벌레나 수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요. c 사의600 플러스보다는 약 2cm 정도 더 커진 그런 날개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대 44시간이 가능한 10000mAh 10, 10,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했을 때 무려 44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최고 단계인 4단계로 했을 때에도 10시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르카 쿠르카 굉장히 시원해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단 가장 선풍기적인 기능을 가장 잘 하면서 해충이나 벌레로 부터도 좀 저희를 보호해 주면서 보조랜턴 효과까지 보일 수 있는 이런 이런 캠핑용 선풍기는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캠핑용 선풍기를 한번 살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크루카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루카! 크루카! 아우 시원하네! 아우 시원하네!